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올라프 나왔는데, 진지구축 이거는 가주는 게 예의죠. 일단 릴리아가 이거 암살자 맞아주게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비염을 완전 밀어주는데요. 어, 그냥 치겠습니다. 고연포 아니면 태블망 템은 이거 고연포에 과학주고 막템은 생존템을 챙겨줍시다 근데 지금 너무 세가지고 올라프가 붙질 <웃음> <웃음> 않네요 여기도 연승중인 상대 아 크립전인데 근데 이게만 한거 같은데 아 나이스 올라프 이제 한번 죽었네요 이거 이제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제발 릴리아 찍어 릴리아한번더 나이스 미치. 와 이거 상점 미쳤다 이거 진짜 1등인데요? 비염 가라고 진짜 밀어주는데? 엎치고 사비염 바로 받을게요 어 이거는 좀 별론데요? 챙겨줍시다 반동군이 괜찮을 것 같네요 아유 게임 쉽다 시오 이거 이대로 칠렘리로 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좀 세보이는데 탑라인이 든든하네요 이거 템 만들어줘야겠네요 과학부터 만들겠습니다 아이 뭐야 우리 올라가 터졌어 아, 이거, 이럴 거면 고양풀 기다릴걸. 나이스. 근데 템이 좀 시원찮네요. 그냥 밤끝 주고 탱탱. 이거 또 브라운 삼성 찍힐 것 같으니까 템 옮겨줍시다 아 이거 방금 만들었는데 근데 다른 게 먹을 만한 게 없네요 아이 진지구축 이거 스택 다시 쌓아야 하잖아 일단 싹다 옮깁시다 아 그래도 고연포까지는 안만들어놔서 다행이네요 앞템은 이러면 부인수로 갈게요 오 나이스 브라운 삼성 아니 여기 이즈리얼까지 이성인데 브라운이 삼성이네요 이거 평생 못 듣겠는데? 근데 이거 용 수리지가 요즘 세가지고 미리 빼놔야 합니다 근데 여기나한번더 만나면 죽겠는데? 아 근데 올라프 공속 답답한 것봐보인수 확실히 있어야겠네요 여기 앙호신을 찾았는데 아 근데 올라프 공소 진짜 너무 답답한데 올라프야 빨리 좀 해봐 어 건다 아 나이스 맞잡고 어? 와 이거 방 끝이라서 살았다 방끝 그냥 써도 되겠는데요? 출발! 뜨거워, 출발! 나이스! 아, 여기 파기조사이두개 남아있는데? 근데 급으로 이성을 벌써 찍었네요. 여기 조심해야겠는데? <웃음> 아니. 아니, 근데 브라운 진짜 안 눌린 거 봐. 아, 역시 브라운 깡패다, 이거. <웃음> 나이스. 급 컷. 너 사일로 바꾸고 오릴리아 나이스 아니 근데 이상하다 아니 근데 폴라프가 왜세마리 이후로 안 뜨지? 이게 쓰는 데는 확실히 없는데 아니 <웃음> 근데 여기 빠른 판단으로 3방착 했는데 과학 폴라프 한테돌룡 나는데요? 한방 한방이 그냥 나이스 일단은 올라프는 8레벨에서 찾읍시다 무인수 하나에 괜찮은데? 나머지는 릴리어템 하면 될것 같네요 얘도 삼성이니까 부국주인 용녀님 근데 이게 원래는 요술사한테 진짜 치명적인데 조준경이 없으면 모여있다가 다 같이 터져 죽는데 어 조준경 좋긴 좋네요. 휴가 인녀사가 공속이나 늘려줍시다. 아니 라카나, 네가 도망가면 어떡해 아니 사이생한테 물렸잖아. 밤끝 터지면 안 돼, 는래빨아서 어, 가준다 라이스. 심지어 아, 나이스 심지어 화전 덕분에 풀티 나이스 헥카림을 쓸까요 이거? 약간 민사 헥카림처럼 뒤에서 CC기만 먹이게 괜찮을 듯 한번 써봅시다 아 여기 큰 성급은? 오두 마리 더 찾았네요. 네 마리 남았네. 어, 그거 견제해야겠다. 아 <웃음> 근데 방금들 네 뭐야? <웃음> 아 올라프 이어인데 <유명한데> 이거 미쳤다. <웃음> 아 이거 그거 먹히겠는데요? 아항상 뜨겠는데 그럼? 어 뭐야? <웃음> 나이트 그거? 아, 이러면, 전제됐는데 나이스. 깔끔하고. 근데 네, 저기 큰선생것 같은데? 근데 네, 다른 데도 그불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 삼성 절대 못 띄웁니다. 잘 <웃음> 아, 믿고 있었대. 나이스. 시원하게 스킬 써주고, 헥카림. 올라프 이상으로 1등 하겠는데요, 이거? <웃음> 아세 마리 남았네요. 급한 마리 절대 못 찾죠 이거 절대 안팔 거죠. 어, 여기가 또 급을 이성이라 가지고 급을 지금 다 팔렸습니다. 아니 근데 카린도 일 잘하는데 얘가 원래 앞에 있으면 그냥 터져 죽는데 아 지금 용설이 난무합니다. 어이집 간거 같은데? 아니 근데 창고에 딱 그부가 나와줘가지고 발딸결에 삼성현재 성공 아 대천사 이것도 릴리아 주면 되겠네요 릴리아 홀라프 이거 쌍키리 아이 뭐야 사이도일성이었네 소라카는 그냥 안 쓰겠습니다 지금 조합이 완벽한거 같은데? 어 잠깐만 홀라프 2성? 아니 여기 뭐야 여기요너 죽어야겠는데? 아니 왜올라프 견제하고 있었어? 세상에 아니 어쩐지 올라프가잘안 나오더라니 우리 올라프가 세긴 셌나보네요 아이성으로 1등 해버린다 딱! 보내줍니다 어야스 나이스 근데 야소 자리도 없는데? 그냥 조합 이대로 마무리 합시다 넌 내가 죽여버릴거야 아니 유경수리지면 잡을만하지 않나? 저둘다저 만났네요 삼성작은 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친구 때문에 죽어 <웃음> 넌 진짜 내가 죽인다 나 이성으로도 일승할수 있어 이 녀석아 헤카리 스킬 한번더 보내줍니다 오 여길 살았네요 이러면 삼성작 하고 끝낼게요 올라프. 아! 자, 이렇게 진지구축 조준경 올라프로 1등 했습니다.